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남자 이슈 포커스 입니다 오늘은 bts 진의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bts의 진이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스위트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14일 유튜브 채널 방탄 tv에는 애널의 석진 메시지 프롬진 feb 2023 이라는 제목으로의 영상이 게재됐는데요 진은 이렇게 2월에도 제가 찾아오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은 2월이니까 2월이 밸런타인데이였나 맞겠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과자를 준비했다. 마카롱이다. 저희 멤버가 7명이다 보니 7개의 마카롱을 준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는 마카롱 위에 글씨를 써보기로 했는데요. 그는 이 영상은 팬클럽인 아미 여러분 밖에 안볼 테니까 아미 여러분과 관련된 말을 쓸까 한다. 무슨 말을 쓰는 게 좋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지는 앞글자 두 글자에 아미를 써야겠다며 마카롱 위에 아미를 썼고 그후 어렵구먼이라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지는 암이라고 썼다. 암이 그리고 잘 지내는 지는 좀 그렇다. 뭔가 떠난 사람 같다. 역시 사랑해가 제격인데 두 글자가 부족하니까 라고 했습니다. 또한 지는 좋은 방법이 생각났다며 암이 사랑해요라고 적었는데요. 그는 어렵네. 고수들이 하는 거였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존댓말을 쓰면 되는 거였다. 마무리는 하트, 완벽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는 다음 달에 또 무언가를 들고 나타나겠다. 다음 달을 기대해 주시길 바란다며 인사를 건네고 마무리했습니다. 아마도 다음 달은 화이트데이가 있는 달이니까 사탕을 들고 아미 앞에 나타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한편 진의 독보적 스타일의 겨울 패션이 화제라고 합니다. 최근 미국 연예매체 올케이팝은 겨울 패션의 종결자 BTS 진의 칠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김석진과 그의 스타일은 독보적이라는데 다들 동의할 거다. 어떤 룩이든 자신감 있게 소화해내고 최고의 모습을 연출해낸다. 눈을 뗄수 없는 분위기가 바로 펼쳐진다고 극찬했습니다. 또 패션 장르나 계절에 상관없이 다 최상의 모습을 연출해내지만 특히 그의 윈터 룩은 더욱 특별한 면이 있다. 추운 날씨에 입어볼 수 있는 다양한 핏이나 레이어링 스타일을 시도해볼 수 있다. 진은 미묘하며 우아한 아름다움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고 라 강조했습니다. 이어 매체는 진의 7가지 색을 상세히 나열했는데요. 첫째, 너무나 포근하다. 멤버 지민이 선물한 브라운 후디를 입은 지는 마치 곰민영 같다. 둘째, 목폴라 스타일도 너무 잘 어울린다. 대표적인 룩으로 회자되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콘적인 룩이다. 셋째, 전체적 레이어링 스타일이다. 두 가지가 다 되는 남자다. 즉, 따뜻한 차림새가 우아하고 엘레강스하면서도 귀엽기 그지없다. 넷째, 스웨터 사랑을 외치자. 심플하면서도 편안한 룩. 월화에는 캐주얼하고 시크한 스웨터 룩도 너무나 잘 어울린다. 다섯째, 말로 표현이 불가한 완전 이상형 룩이다. 드라마 남주가 걸어 나오는 듯한 바로 그 모습 그 자체다 등매개절을 뒤흔드는 진의 매력에 극찬했습니다. 이처럼 황금비율 피지컬로 보는 이의 눈과 마음을 매료시키는 진은 착용하고 나오는 패션마다 손민수 아이템으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진의 각기 다른 느낌의 겨울 패션은 남친룩의 정석, 대학 선배 같은 분위기, 냉미남과 온미남이 공존하는 비주얼 등 다양한 반응을 일으키며 글로벌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